<웃음> 자동했었었나? <웃음> 어, 어, 그 새벽 기억나니? 약간 취미생활이 12시만 되면은 음. 트위터를 돌아다니면서 음. 수직이가 쓰는 가수가 누가 있나? 음. 음. 근데 특히나 저 나올 게 있으면 더 엄청 <웃음> 기다리잖아요. 음. 그래서 보는데? 아니, 가이드를 듣고서도 물론 그냥 아, 멋있겠다라는 상상은 음. 하지만 음. 그치저를 봤을 때 이, 그게 비주얼로 딱펼쳐질때 음. <웃음> 그게 딱 맥캠도 꽤 힘써 거기가 떴잖아요 여기가 나가고, 날려갔어 그, 그, 아. 그 순간 그냥 모니터 쳤고 나도 갔고 <웃음> 그 작업 더 이상 할수 음. 없었고 <웃음> 특히나 저한테 내 안에 오타쿠가 있잖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오늘 의상 왜... 아. <웃음> 누구라도 내가 지나갈 때 아, 제발, 참, <웃음> 제가 더보이즈를 참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걸 누가 알아봐줘도 그렇게 싫지 않을 것같아요 <웃음> <웃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저희가 더블 에서한팜 전부터 음... 그러니까 크래커형 아이스티가 아, 되게 뭐랄까 저 안에 분명히 음... 그. 오타쿠 감독 <웃음> 계시다. 계시다. 굉장한 그 좋은 의미의 경제 감독 계시다. 계시다. 어, 진짜, 진짜 정확하게 이런 케이팝 음. 어, 고인물들, 심지어 이렇게 진짜 정중하을다 저격하는 음. <웃음> 음. 그런 거를 항상 잘 하셔서. 근데 음. 안천스럽게. 맞아요. 잘하셔서. 맞아요. 이게 어. 자, 자체 그 오타쿠가, 오타쿠 어. 노선이 잘못하면 은 조금 없어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마이너한 취향으로 <웃음> 맞아, 맞아. 가버리면 맞아, 맞아. 좀 일반인들이 일명 먹을 입맛장벽이좀금더 <웃음> 타지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너무 신중하게잘 타주시는 맞아, 맞아, 맞아, 스타일링이 맞아. 정말 너무 맞아, 좋고 다큐힙하게 아, 그... 안자님이 있다 <웃음> 거정서 <거기 웃음> 회사에 안자님이 <웃음> 계시다 응. 어. 되게 잘 정제된 정말 모습을 완벽하게 이렇게 정말 K-POP 음. 에서 불러 온 음. 사람들이면 이거 싫어할 수 없네. 맞아 맞아. 응. 맞아. 티저가 그랬던 만큼 응. 당연히 무대 볼 때도 응. 응. 봤을 때도 그 임팩트는 여전히 이어졌던 것 같고. 응. 그러니까 항상 항상 그런 응. 거지. 작업을 할때 그냥 내가 이거를 써서 아 됐습니다라고 느꼈을 때와 음원만 응. 들었을 때랑 응. 무대 볼때또 느낌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케이팝 종합이 있어. 종합이 있어. 관계가 있어. 그 갈수록 음. 무대를 봤을 때빵터지는 음. 음. 그런 게 있었고, 가사 얘기도 서로서로. 짠판처럼해보 걸까요? 저는 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웃음> 슈퍼빌런, l l s t 그러니까 <웃음> 음. 여기서 내가 되게 상상했던 게 그대로 나왔던 음. 것 같은 느낌, 음. 뻔한 히어로 무비 속의 장면을 보려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음. 정말 우리가 음. 생각하는 그런 맞다. 뭐랄까, 어 뭐랄까 이를테면 마블의 히어로기보다 음. 좀 DC의 히어로기, 맞아, 되게 어두운 에맞의 음. 네, 그런 느낌이 여기서 딱났던 음. 것도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웃음> 누가 쓰셨는지 <웃음> <웃음> 그 다음 저저 차례 <웃음> 저는 그냥 아까 도입부 말씀을 하셨지만 음. 그냥 시작부터 그냥 그 데이 컴퓨리를빼뺏 여기서 그냥 이 도입부 랩이 다 그렇긴 한데 그첫줄 첫 하고 그 숨이 탁 어. <웃음> 아, 그게 너무 가이드랑 전속이라서 음, 음. 아 그냥 늘 느끼는 거지만 아, 잠깐, 만뭐 어쩜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걸 맞으면서 가이드에 이렇게 딱아 너무 고백 말해 <웃음> 이미 몇번 고백을 하긴 했는데 뭐 그냥 그럴 때가 많은데 이곡 그랬어요. 좀 저는... 발음 디자인을 되게 어... 잘하시고, 음. 근데 그거는 약간 와... <웃음> 아시겠지만 좋아하면 그렇죠. 가슴이 쓰잖아 <웃음> 그렇죠. 이게 내가 막 그렇게 막 아, 발음을 어떻게 <웃음> 좀 좋아해도. 아, 명언이다, 원래. <웃음> 가슴이. 이걸 내가 손이나 머리가 쓰는 게 아니라 심장이 <웃음> 쓰기 <신 써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타이핑이 되어있었구나. 모니터를 봤어. <봤을> 이렇게 <때>. <웃음> 네. 이미 리틀 베트에 써있다. <웃음> 아, 근데 그게 좋아하면 또. 더안 쏘지는 더... 것도 음, 좀그거든요 그럴, 그럴 때가 사실 저희는 어. 훨씬 많는데아 그 이... 그렇구나, 이게 다르구나. 네. 이 사리사욕이 어. 모두다 망쳐버리는. 아, <웃음> <웃음> 어제 도 사리사욕으로 뭘 하나 망치고 왔는 아, <웃음> 아 비슷하네. <비슷한 웃음> 근데 그게 약간 다 약간 그때 그때 좀 <웃음> 다르긴 하잖아요. 음. 데모 받았을 때막 신나서 음. 막 쓰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메버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뚱뚱뚱뚱 어, 이거 이 아니죠?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그 이렇게 뚱뚱뚱 치는 거에서부터 뭔가 난 X에 났다 이게 <웃음> 스파을 하면서 갑자기 왜 표정이 약간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보고 보여요 <웃음> <또. 웃음> 약간 아. 그 홈에 봤어 아,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도입부가 제가 원래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제가 벌써 오늘 제일 오래 쓰는 단편인데 아 음. 이거는 벌써 시간 그렇게 많이 안걸리 아, 어 여기서 먼저 <웃음> 썼어. 여기. <웃음> 내가 쓴게 아니니까 그건 이렇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거를 쓸때다 나의 쾌해가 있잖아요. 음, 그쵸, 맞아. 맞아. 그 아티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되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음. 쾌감이 있는데 음. 벌써에서 이제 작가님이 음, <웃음> <웃음> 그런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사가 어쨌거나 섞였잖아요. 근데 작가님들이 쓴 거랑 제가 쓴게 이렇게 나란히 붙었는데 오우. 되게 잘 붙었다고 오우.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어디서 본 길, 데스오브링, 데버 빅탑할까단, 네일 이 부분이 오우. 우리가 어차피 같은 데모를 가지고 오우. 기준을 오우. 거기다 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두 줄이 너무 잘 붙어요. 그래서 딱그 이렇게 이렇게 볼때 그리고 음, 무대로 나? 이렇게 봤을 때좀 음. 쾌감이 좀떨어졌어 음. 어. 무대, 무대 기억에 남는 무대 있을까요? 모든 무대?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좀 더비로 유명하시잖아요, 작가님은 <웃음> 아, 너무 인터뷰 타고 <웃음> 다시 한번 밝혀주시죠 <웃음> 제가 음, 공식적으로 그, <웃음> 더, 더 보이즈도 제가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더비, 더비 들한 약간 더, 더 보이즈를 좋아하는 더비를 제가 좋아해요. 아, <웃음> 그, 그 이아는이역사이연를따지자있이는데이게를저히하사를좋는더이하는이를를하는 이, 이 <웃음> <웃음> 그이 킹덤 할때그 아 때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약간 그막 투표를 독료하고 그리고 아그 음원이 공개되고 하는 과정에서 더비 분들이 막 이게 음원 성적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거를 저한테 막캡처를 해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막 저도 막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킹덤을 계속 같이 보고 있로드캠부터 계속 봤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그경영복 <웃음>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음. 자, 잡음이 팬덤들 사이에서 있었던 걸 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근데 그거를 더비 분들이 되게 잘 <웃음> 감싸주셨고 아. 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았고 아.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그 DM 온 거에 대해서 음. 약간 그더 보이즈 내에서 이렇게 많이 통용되는 밈을 응용해서 음. 이렇게, 아, 저도 함께 응원하고 싶어 음. 이런 메시지 했었는데, 또 그거 받고도 그게 밈인 걸 모르는 다른 음. 팬덤에서는 좀 말이 나왔어. 아막 이런 것처럼. 어,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저도 조금. 근데 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처를 받거서 그럴, 음.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웃음> 그,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마웠었고 어. 또그 경영곡이 마지막에 문자 투표하고 스트리밍하고 그 음. 피에 스밍을 하는 그 과정을 음. 이렇게 지켜보면서 되게 막 어, 정말 저 팬덤과 네. 저 어. 아티스트들의 그 돈독함과 막 네. 이런 것 네. 네. 보이면서 네. 아, 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 어, 조금 그래. 더. 배밀리시. 가로다가 어, 그러니까 <웃음> 스며드신 거.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된 거죠. 어, 너무 댕니다. 우리들이 된게 제가 그때 문자 투표를 제가 친구한테 문자투표 좀 한번 해줘. 어. 근데 그 친구는 아 어, 나는 다른 쪽 투표할 거야. <웃음> 그냥, 그냥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한거잖아 어. 우리가 우리. 우리 그게 우리가 돼 우리 그그 어. 그 순간 약간 우리가 돼 버린 거. <웃음> <웃음> 되게 찌한 전우애가. 어, 진짜 약간 어. 전우애처럼 그런 거이니까 음. 약간 제가 팬덤 분들 이렇게. 다 좋아하고 막 이렇게 서로 어떤, 어떤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근데 음. 조금 뭔가 좀.. 우리였다? <웃음> <웃음> 그해 그 우리였다 그 우리였다. 순간 우리는 우리였다? <웃음>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어. 좀, 지금도 괜히 막 더비분들이 뭐 즐거워하시는 거 보면은 근데 보고 있으면 좀 귀엽고 옛날에 옛날 옛날에 제가 학생 때 편지라고 막 그러던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보다 이제 덕분이제 작업도 많이 하셨고 음. 멤버들이랑 또 이렇게 뭔가 오고 가는 그런 막전 <웃음> <그런 웃음> <웃음> <저> 같은 것이 <웃음> 쌓이셨을 텐데 그 선우 씨 랩핑 과정이 <웃음> 저희는 어느 정도 알지만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그 카... 선호라든지 음. 보통은 랩 파트는 비워주세요라고 리드가 올 음. 때도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이런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리드가 올 때도 있고 음. 비워주세요 할 때도 있고 음. 나중에 멤버가 쓸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쓰고 음. 네, 맞아요 <웃음> 맞아요 그러는데 더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선우님이 참여하실 거예요 이렇게 음. 면접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음. 저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막 전혀 불안하지가 않은 게 음, 음, 어련히 려 음, 알아서 잘, 잘 해주실 그래, 거를 그래. 너무 아니까 그러니까 음. 사실 제가 쓰면 네, 네, 네. 데모에 있는 랩을 그대로 음. 그 아, 자수라든가 그느낌을결하고잖아요 알아. 음. 우리는 네. 래퍼가 아니니까 그쵸. 그냥 최대한 네. 그 느낌을 살리려면 맞아. 데모에 맞춰야 된단 음. 말이에요. 근데 선우님이 알아서 그거를 해주시면은. 본인 느낌대로 음. 그 자수 이런 것도 제약 안 받고 라임도 그냥 본인이 디자인해서 음.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음.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딱 봤을 때이 아, 사람은 그냥 단순히 래퍼다 이런 음. 느낌보다는 이 사람은 글을, 글을 쓰는 사람이다 같은 음. 느낌이라는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음. 라임도 물론 맞기는 한데 음. 좀더 이렇게 서사가 있는 아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아 래퍼가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해요. 서사가 있는. 어, <웃음> 배운다. <웃음> <웃음> 내가 무슨 말만 해줘도 다 박동. <웃음> <봤고 웃음> <웃음> 유튜브 같은 데를 나와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웃음> <웃음> 평소에도 좋아하는 단켓 TV에 나와볼 거아 <웃음> <웃음> 아 너무 영감이 많 일단 제가 유튜브에 <웃음> 한번더 출연을 한번더 했잖아요. 공정파 그런 쪽파는 나가지 서도 JTVC 어, 제 콘서트 아비 거긴 어. 종편이니까. 근데 <웃음> 네. 네. 첫 유튜브 데뷔를. 그런 제가 낯을 많이 가르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음> 막, 나도 모르게 막 찌그러져가지고 <웃음> <웃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찌그리가 <웃음> 나온단 말이에요. <웃음> 막 표정 같은 것도 막. 네, 네. 아, 자세도, 네, 이렇게. 네. 아, 작가님들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너무 편한, 편한, 편한 거예요. 사실상 음. 저희 홈비디오 같은 유튜브라기보다. <웃음> 아주 마음이 편했습니다. 네, 저거웠습니다 <웃음> 와주셔서 저희야말로 너무 영광이었어요 귀한 채널도 오셔줘야 되는데 이거 귀한 분이 오셔서 <웃음> 너 <충분히> 귀한 채널입니다. <웃음> <웃음> 마음속에 레드 카펫을. <웃음> 어, <웃음> 그래?